우리가 대부분 균형 잡힌 삶을 원하잖아요. 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직업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고 어느 것 하나 잘 빠지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그리고 밸런스가 잘 잡힌 어떤 인생을 원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서는 이한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어요. 자 균형적인 삶을 위해서는 균형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균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불균형을 먼저 내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겨야 된다는 거죠 균형을 위해서 불균형을 내가 즐긴다 자 우리가 어떤 온라인 게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롤플레잉 게임을 하게 되면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와요 뭐 전사가 있고 마법사 있고 궁수가 있고 그리고 뭐 드워프 자 이런 종류의 캐릭터들이 있는데 항상 모든 능력치가 평균적인 아주 이상적인 어떤 캐릭터가 하나씩은 있어요 싸움도 좀 잘하고 방어력도 좀 괜찮고 자 공격력도 괜찮고 모든 능력치가 평균을 이루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캐릭터만 골랐어요 어느 분야에 있어서도 좀 빠지지 않고 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자이 캐릭터를 골라서 전장에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요즘에 게임을 한다고 하면 이 캐릭터는 고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 불균형하게 살아볼 때그 균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다 친하고 싶고 자 중요한 시기고 뭔가 집중하고 뭔가 결정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남의 의견이나 판단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눈치 보고 자 여기에 내가 무언가 몰입하고 무언가 도전하고 그렇다면 내가 균형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곁가지들을 내가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발을 살짝살짝만 담궈놓고 자 언제든 도망가고 언제든 회피할 수 있는 그 은신처를 만들어 놔요 처음 헬스클럽에 갔을 때 우리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덤벨 조금 하고 런닝머신 조금 하고 이것저것 그냥 열까지 조금 조금씩 했다는 그 포만감 때문에 굉장히 내가 균형적으로 뭔가 를한것 같다 균형의 목적을 맞추다 보니까 그 운동 강도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요즘에 중학교 운동장 개방된 곳에서 운동장 10파퀴씩 쉬지 않고 땀날 때까지 운동을 하고 납니다. 10바퀴, 바퀴가 조금 넘어가면 이제 숨이 차죠. 숨이 차면서 그게 이제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숨이 막몰아셔 나오는데 굉장히 몸 자체가 근육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유산소 운동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한 운동이긴 한데 그것 자체로 그 희열감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 자체로 몸이 달궈졌기 때문에 그대로 철봉에 또 뛰어가서 근력운동을 또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에 힘을 더 드릴 것인가 이걸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내가 어딘가에서 그냥 조금 처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거 근데 그 균형 맞추는 게 내가 진짜 마음에 우러나와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한 분야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는 무언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 때문에 이걸 그냥 쥐어 잡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까 온라인 게임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균형 잡힌 어떤 캐릭터보다 어떤 한 상황에서 아주 극한 상황에서 동료들을 구해내는 어떤 캐릭터들 자기만의 어떤 특화된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 저는 그런 캐릭터들을 고르길 원하는 겁니다 진짜 포기하고 싶은 어떤 그 상황에 왔다거나 어떤 극한 상황에 왔을 때 그걸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그 캐릭터가 나라는 거예요 균형만 잡으려 하고 발만 담궜던 어떤 그런 내성 가지고는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고 밀고 극복하고 회피하지 않고 내가 맞설 수 있는 그 내성 자체가 이 불균형을 내가 즐기고 이 불균형을 오히려 내가 만들어내는 그 힘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 인맥이 어긋나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직업 관련 아니면 취업 관련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연인과의 어떤 문제 한쪽이 무너져 있다고 해서 나는 균형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자내 인생을 케어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한 분야에 있어서 내가 강력한 어떤 방어체계를 구축을 하면 한 축이 되잖아요. 한 축이 돼요. 그럼 다른 것들이 무너져 내려도 뭐 인맥이 무너져 내려도 누군가가 무너져 내려도 내가 다른 한 분야는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내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살얼음판에 있는 어떤 균형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로 내가 그걸 이루고 있으면 하나가 무너지면 그 지지대가 다른 것들도 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면 마음 무너지고 마음 무너지면 집중이 안 돼서 어딘가에서 또 헤매고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한테 올해 자체가 이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차라리 올해 이거를 내가 잘 극복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불균형한 거를 내가 즐겨버리고 내가 이걸 극복을 해내면 아마 내년 후년 상황이 나아졌을 때는 균형 잡힌 어떤 상황보다도 내가 더 훨씬 마음이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1인창업 동기부여 글쓰기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설명글에 온라인 카페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